얼마나 우리가 기다렸어. 근데 진짜. <웃음> <활레달>. <웃음> Hola. Hola, 오늘은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Si. Sí. Aya, t t i e n e mucho que decir en el video de hoy. <웃음> sí. Zumba es mi tienda favorita de jugos en Tampico se los juro chicos me gusta demasiado cuando estaba en la universidad yo creo que tres veces a la semana f á c iba l i por un zumba me gustan de muchos sabores entonces estoy muy emocionada y muy contenta de que a Hayato también le gusten ¿y también te gustan v e r d a s sí e es muy grande sí es muy grande porque es México en México todo es muy grande y en Japón todo es muy chiquito sí, sí sí, sí e s t r b u y g r a i z e está r u y grande sí aquí Con el ancho e tamaño, ¿el boné medium size? Tall. Tall. Vamos. Vamos. Buenas tardes. Chicos, y ya tenemos nuestros licuados. Pedimos de fresa. Salud. Salud. ¡Yes! Están bien ricos. Y Hayato tiene mucho que decirles en el video del día de hoy. Hayato. Sí. Chau, tío. Good news is 요잠 g 만 o d news is so. g 벌써 d news is so. Good news is so. d e i e e s is 받았어요 드디어. 아, 드디어 이제 인형 걱정 없이 메키시코에서 잘수 있어요. 씨 응. 오늘 그거에 대한 좀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서 그거를 그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씨 <웃음> 사실 재미있는 이야기라기보다 조금 열 받은 이야기였어. 재미있는 이야기 나한테 씨 사실 그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라 며칠 전에? 응. 그래서 이제 나도 그냥 재밌는 이야기야 응. 근데 딱 그때, 그때는 그때 좀... 음, 자주 났어 <웃음> 드라마 보이 당연히 그렇지 네. 그렇게 될 거야 아니야, 내 여권 도래아 그래. 진짜 뭐야 이거 <웃음> 이 이야기는 두달 정도 터 시작해요 그때 9월 14일 우리가 비자 신청하러 갔거든요. 오늘 e un d e 비자? 그리고 프리미엄지. 네. 음. 그날에 신청했고 문제없이 그리고 비자가 될 때까지는 3주일 걸린다고. 잘됐어 I hope, we hope. s i n g a p 잘된것같 s 요 나는 더시간 o o d thing. I hope you are a very good thing. 너무 친절해서 브라보, is a very good t h i 그 g Bravo, Tampico. Thank you very m 고 c h Thank you very m a 한달후 다시 보겠습니다. 응. Muchas gracias. s 근데 씨, 몇 개씩 거잖아요. 그래서 네. 3주라고 해도 씨, 한달 정도는 걸리겠지. 딸이 그런 생각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달 지나도 두달 지나도 음? 이메일 응? 왜안 와? 씨, 그리고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포기해도 아직 뭔가 확인 중? 그런 문구가 떠서 아 아직 건데네 아직 건되네 아직 건데네 근데 이제 두 달이 돼서 조금 이제 안 되지? 해서 우리가 며칠 전에 그 사무소에 갔다 왔어요 그때 이야기 말이죠 근데 그날에 하야토페 아파서 아 맞다 그래서 가기 전에 샤워할수 없어서 힘이 없었으니까 모자 쓰고 그냥 물어보는 것만이 아서질문 있어 그 날에 세수했서 세수도 안 했지 오, 와우. 진짜 일어나자마자 그냥 간 거야 <웃음> 아니야 일어나자마자 아니었어 내가 샤워 했어 근데 나는 그런 상태에서 강단한 듯이야 그래서 나는 여권도 안 가지고 아무 것도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그냥 간 거라서. 근데 너 차가 자만차도와줌마 안돼 최소해서 오늘 그냥 사진 찍자. 세 네. <웃음> 이제 됐다고 그리고 그냥 이제 바로 오늘 받을 수 있다고. 근데 세 네? 근데 하얗다. <웃음> 세수도 안 했어. 모차수고 있어서 진짜 그냥 아까 이어나소 느낌이었어. h i n c h a o l g u r y luego, haya! ¡To Eggy Choron! ¡No chico chipo! ¡No chico chipo! ¡No! ¡No lándenta oje! e a y un m a a n t e e g u Te ves bien, te ves guapo. Tu granito hace que te veas más bonito. o q u e eso? Quiero que llegue, Eggy c h o r n 왜냐면 사진 잘 있었어. 나와야지. 2년 동안 서야 하는 비자인데. 근데 어쩔 수 비자. 없어. 아니 어쩔 수근지 근데... 왜냐면 그냥 다음날에 가면 되지. 다 다음날에 가도 되고 다음 이제... 주 가도 되고 그냥 너무 귀찮다면 그냥 한달 후에 가도 돼. 오늘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아줌마가 뭔가 빠로 빠로 빠로 빠로. 왜왜 이럴 때만 너무 빨리 빨리 하시는 거지? <웃음> 그리고 고마막 그 아! 이미 람바를 났어? 코오에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이, 그러면 왜 미리 얘기 안했어! 그러니까, 그냥 전화하면 됐어! 근데 미라클이 있었거든? <웃음> 우리 14일에 미자 신청했는데 응. 15일에 이제 응. 미자 됐다고 응. 대박이지 않아? 응. 3주 걸린다고 했는데 하루만 걸렸어! 네. 근데 이메일 안받아서 그리고 근데,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 안 했어 <웃음> 근데 하루, 하루 만에 비자 준다고 음. 미라클이 아니에요? 왜? 일본에서도 못해 다 필요한 재료 다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라서 무지 하나도 없어 왜안 받아? 그래서 앞으로 하야토 치료하는 사진 2년 동안 보여줘야 돼 <웃음> <웃음> 사진만 보여줄게 한상구 아포 한상구 아포 제일 행복한 날인데 제일 슬픈 날이 됐어 <웃음> 진짜 나 다시 다시 신청 가보고 싶어 괜찮아 그냥 인형만 이거 공항에서만 보여줘야 돼나잘안 봤어 너만의 칸이 멜라라고 와르다 입밖에 놀라워요 아벨 괜찮아 그냥 나가이로난 눕기만 머리도 안 했고 피부도 그렇고 응. 머리 샤워도 안했어! 샤워도 안했는데 그게... <웃음> 괜찮아 진짜! 근데 웃긴 이야기또 하나 있는데 나이 실수 아, 그래? 두 번째거든? 처음이 아니야 아 그래? 아니지? 나 이거 몰랐어? 왜키시코 오기 전에 내가 일본 면허증 일본에서 리뉴했을 때도 똑같았어 왜냐면 그때도 아침 일찍 가야 돼서 시간이 없어서 일어나자마자 모자만 쓰고 그냥 가서 했는데 하나 잊어버렸지 사진 찍어야 하는 거? <웃음> 그래서 그때도 진짜 일본 면허증도 그치? 슬퍼 진짜 아니야 완전 괜찮아 보여 보여줘 싫어 왜 괜찮아? 사실 아, 멕시코 이서보다 괜찮아 맞아 맞아 맞아 음... 아 슬퍼 잘 나와야 하는데 아왜 내가 그런 질수를 많이 할까 다음에 사진 찍어야 할때 문제지 그때는 진짜 이차 배워야 돼 한산 집 나가기 전에 차워해게끝끝 그래 물어보려고만 했잖아 근데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 근데 이렇게 될수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아좀 참... 다시 올게요 하면 내였잖아 누가 샤워도 안하고 세수도 안하고 모리도 안하고 사진 찍을 수 있어 2년 동안 그거 진짜 공항에서 점심 분 좀. 신분증. <웃음> <웃음> 하,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많이 I 가 났었구나 n o w 부끄러웠어. 근데 우리 한국어 하니까 얘기할수있는 거야. 근데 너키 말지 사람도. 근데 나는 그냥 얼굴 은 그냥. 아니야, 다리 까지 이렇게. 아, 이렇게. 아니야. 가고 있었어. 네, 가고 있었어. <웃음> 음, 음. <웃음> 이렇게. 있 이렇게. 이렇게. 아, 이 아, 이 아, 이이런 아, 이렇게. h a y a t o ya tiene su visa y está enojado porque dice que sale feo. Sales guapo, tú siempre te ves guapo esposo. Yes. ¡Qué! Es? ¿Qué hinchada? Ina, ¿cuánto tiempo? ¿Qué? Qué h i n c h a d a i n a c u á n t o t i e m p o q u é q u n c h a n a 빼게고아파살 싫어~ 어야 싫어~ 나일본에서면허증데 진짜... 아~ 싫어~ 미안해~ 근데 알죠? 그 마음, 그 마음 알죠~ 괜찮아. 그냥 인형만... 만 아이고 잊지 못할 멕키시코 주옥 중에 하나가 됐다 괜찮아 그 카드 볼 때마다 진짜 재미있는 주옥 될 거야 아이고, <웃음> 그냥 드디어 피자 받았어요 예이! Yeah! 렇게 하고 었는데 이제 보여주기 싫어 <웃음> 얘기 안 하고 싶어 아이고 우리 드라마 보이예요 그냥 그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라서 공유할 수 있지만 좋은 뉴스! 좋은 뉴스! 좋은 뉴스! 좋은 뉴스! 그리고 재미있는 추억! 행복한 뉴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항상 준비하고 나가세요 한산샤워 해줘. See. It's important. s sí. 완벽하게 화장 하고 머리도 하고 진짜 미용실 가고 사진 찍고 싶었어요. 오늘 미용실 갈래? 좋아? 필요해는는 Chicos, y hablando de que siempre es importante ponerse guapos, he traído a Hayato a cortarse el pelo, a él le gusta mucho ir a una barber shop que está en la plaza Herradura, no es comercial, pero ahí lo dejé porque no me dejan pasar, solamente pueden entrar los hombres. Me encanta, le dan masajito y toda la cosa Y después de que él se vaya a poner guapo Me voy a r a arreglar las uñas Porque mis uñas son un desastre Ya tiene un mes que me hice el helich Y ya están completamente destruidas Pero no había tenido tiempo de ir Así que hoy es día de ponernos guapos Chicos, vean a mi guapo jayatito Con el cabello ya bien cortito ¿Te gusta? Sí Te ves muy guapo Sí, Sí, m a s a j i y cachipada con eso sí. c h q u e t a de d a o m e t a n i a Nail c h i c h a p i r i o j e chicos vamos llegando a la casa y estoy enamorada enamorada de mis uñas de Sailor Moon vean por favor q u é hermosas están soy fan de verdad, les quedaron súper bonitas les recomiendo Nails by m a c a Es un salón de uñas aquí en Tampico, Tamaulipas Donde de verdad atienden de maravilla Y aparte duran un montón las uñas Y tienen diseños bien padres Y me encanta Aparte la dueña es una adoramaníaca por cierto Entonces sí, estoy muy feliz Hija, ya te está preparando la cena Vamos a cenar Nikuyaga Es un platillo japonés que hizo él ayer o antier Pero dice que entre más tiempo dure Así como que la carnita y las papitas agarrando el sabor Pues sabe más rico Entonces apenas lo vamos a comer hoy ¡Sí! Chicos, y esta es la n i k u y a que hizo Hayato. La vamos a acompañar de calabacitas y de arroz blanco. o i t a d a k i m a s b u e n provecho! Chicos, y eso es todo por el video del día de hoy. Esperemos que les haya gustado. Por favor, no olviden regalarnos un me gusta y suscribirse a nuestro canal. Y nos vemos en el siguiente video. ¡Adiós!